기왕력이 없는 자가 식사 후 차가운 물에서 다이빙 중 심장마비로 익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범 안산지원 2018가합 6959-641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7년경 상해 사망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당정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망인은 익사하였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해사망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외래성 사망 간의 위 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민사 분쟁의 인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관관계이므로 수익자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 나,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익사 또는 급성심장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몇 초간이라도 허우적되면서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사체 거만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불놀이 중 입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체 거만서에 직접 사인을 다발성 장기 부전 추정 사고 종류를 익사,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진단하였고 자문의뢰서에서는 기도흡인이 있었다면 사고사의 가능성이 높고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라 기재되어 있으며 직접 목격한 D는 경찰 진술에서 친구 이는 물이 차가워서 바로 나왔다. 그런데 망인은 숨을 참고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1분 정도 지나도 물 밖으로 안 올라와서 돌를 던졌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망인을 끌어올려서 인공호흡을 했는데 음식물이 많이 나왔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같다. 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그는 법정에서도 진술하기를 그때 망인이 물속에서 조금 놀다가 갑자기 허우적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장난인 줄 알았다. 인공호흡을 했는데, 먹은 것이 나왔다. 심장마비인 지올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하였고, 을 다른 목격자인 EF는 이눈 보증서에서 망인이 당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각 기재되었습니다. 피고는 허우적거리는 것을 D가 장난하는 것으로 알았다가 물속에서 나오지 않아 흐집어 올렸다 라고 진술하였고 따라서 설령 망인의 사망 원인을 익사가 아닌 급성 심장사라 하더라도 이는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식사 후 갑자기 차가운 물에 전신이 노출되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의학적으로는 사인이 아닌 유인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망인은 생전에 고혈압, 당뇨 등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학 경험치에 의하면 식후에 갑자기 차가운 물에 전신이 노출된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하여 심장과 순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급성 심장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급성 심장사의 경우 호흡곤란, 호흡마비가 발생하면서 반사적으로 토할 수 있습니다. 일행들은 점심을 먹고 난뒤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 당시 물이 너무 차가워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물 밖으로 나왔다. 물속에서 건져낸 망인의 입에서 음식물이 많이 나왔다 라고 이러한 진술을 나타난 사고 당시 상황은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외부 환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망인은 익수에 의하여 유발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추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